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원바로 왔어요 원바로 네, S 마이너스 티어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할 거예요. 두 가지. 그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신캐, 신캐 소식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공법있죠 꽁법 공법을 제 1번캐, 2캐, 서드캐까지 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10번씩 뽑는 30번 뽑는 거예요 30번 그래서 과연 3번을 돌렸을 때뭐본캐 2캐, 서드캐까지 어떤 캐릭터 얻을 수 있느냐 과연 쓸만한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볼 거고 보면은 제가 지금 다이아가 420개 있어요 여기 보면 그쵸? 그렇죠? 렇 420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려드리면 5월 5일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5월에 뜨는 신캐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원피스 길드 캐 원피스 필름 골드에 나왔던 길드 테조로가 나올 예정이고요 좀 기대가 되는 캐릭터 그리고 자 2번 2번은 바로 마젤란 임펠다운 네또 바운티 페스티벌로 해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확정된 얘기예요 마젤란하고 머리 큰 이완 쿠브 마젤란을 제가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스네이크 맨까지 해가지고 원피스 기어 퍼서 내가 스네이크 맨을 뽑을 거라 그랬죠 마젤란하고 이렇게 해통지 지금 네가지 캐릭터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5월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합의가족님들은꼭 지금 나오는 다이아로 지금 뽑기 하지 마세요 이걸로 내가 그냥 꽁 뽑는 걸로 그냥 눈요기만 대신하고 한 100개 150개 장전시켜놨다가 그때 다 쓰고 그리고 또 있어 다시 우리의 진짜 개사기캐 샹크스 신샹크스와 검은수염 티치가 한번더 나옵니다 5월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이아를 아껴야 된다라는거 네, 꼭 참고하시고 그러면 내가 설명해준 캐릭터 마젤란 이완코브 필름골드의 길드 테조로 그리고 원피스 기어포 루피 기어포 스네이크맨 그리고 검은수염과 신샹크스가 다시 나온다 사기키어고 사기키 두개가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 다이아, 다이아 잘 장전해놨다가 그때 올인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420개 있는데 420개도 좀 적어요 500개 만들어놔야 그 중에 몇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봉캐부터 네, 봉캐부터 꽁뽑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꽁뽑 가기입니다 여러분 출발 자 꽁뽑 각자 1회차 자 1회차 쓰레기 자 2회차 쓰레기 카메차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추 쓰레기 헤르메포 쓰레기 조로 쓰레기 아씨 또 가게 헤르메기만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이거 각이 안 나온다 하찌 쓰레기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레이저 우리 상디 누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웃음> 레이저 야, 얘꽁뽑에서레이저였으면 이거 개이득인데? 어, 이제 아주 만족스럽죠? 레이저 괜찮나요? 여러분 댓글로 의견 주시고. 자, 다음 친구. 자, 캐버디. 버디버디 캐버디. 자, 요렇게 해서 레이저를 여러분 득템했습니다, 여러분. 아,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러면. 바로 부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부캐 자 그럼 부캐 연결 갈게요 자 여러분 부캐 바로 뽑기 들어갑니다 부캐 뽑기 들어가고요 그래도 한번 부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자, 뽑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는 뭐 요정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분사보83 그리고 와호도로 뭐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네, 요즘 바빠서 부캐 많이 못하기는 하는데 자 그럼 바로 뽑기 각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참고하셔가고 요거까지 한번 계속 쭉 보세요 자 바로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레이즈 뽑았죠? 메인 케이스에서 레이즈 뽑았어요 과연 이번에도 레이즈랑 과연 제가 뭐야 스코 뽑기도 있어? 자 인연이 있을지 바로 무료 뽑기 각입니다 레츠고 자 들어갑니다 자, 자 1회차 요삭쓰레기 자 캡틴크루 쓰레기 거기 쓰레기 자 상지 쓰레기 상지 쓰레기 장구 쓰레기 통장장고 쓰레기 자 조니 쓰레기 조니와 요삭 쓰레기 자, 5번 쓰레기 자, 코비띠 아주 개쓰레기 코비띠 계속 나와, 계속 쓰레기 자, 뿌찌 쓰레기 아, 단골손이 아씨 부키 부케 조졌네 부키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부키는 답이 없으니 다음 캐릭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동맹이 뭐가 떴네요 자, 동맹 게시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다음 서드캐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혁명군 3을 이끌고 있는 서드캐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회차까지 쓰레기 나왔고요 자 3회차 자 추스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자 우솝 쓰레기 상디 쓰레기 날센거 같은데 좀좀 들긴 드는데 자 고무 고무로 피쓰레기 하치 쓰레기 시그마 쓰레기 추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아좋졌네요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아유씨 이거 하면 달라지니 자 이렇게 뽑기 날리고요 자자 자, 혁명군 3 동맹 이 있습니다 여러분 혁명군 3 동맹 요거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혁명군 3은 지금 요렇게 총 14분 들어와 계세요 이렇게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닉네임도 바꿔주시고 너무너무 좋죠 아, 삼천리님 들어오셨네 아주 좋죠? 이렇게 14분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왕님이 지금 열심히 해주고 왔어요 아주 자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좋은 새로운 캐릭터 이렇게 소식 들려드렸고 그리고 신샹크스와 그리고 검은색 티치가 다시 뜬다 이 사기캐 둘이 다시 뜨니까 다이아 잘 쟁여놓으시고 제가 여기 100개 있죠? 여기 100개 있고 서드에 100개 있고 그리고, 부캐도 한 150개 있고, 메인캐 한 450개 있으니까, 요거 다 질러서 거기 있는 캐릭터 진짜 내가 다 개탑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원바로 1등 채널은 합비 채널 아시죠, 여러분? 원바로만 쳐도 합비 채널이 바로 그냥 채널명이 위에 뜨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탑입니다. 그러니까, 의리 있게 합비가적으로찐가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